글꼴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은 이펙트 라이브러리에 툴박스 그리고 툴박스 밑에 타이틀즈에 있습니다. 지금 타이틀즈가 있는 것이 기본 글꼴이고요. 그 다음에 퓨전 타이틀즈는 좀 다양한 효과들이에요. 우선 어떤 것인지 살펴볼까요? 어, 퓨전 타이틀은 엄청 많네요. 그래서 지금 가장 기본형인 타이틀을 할건데 제가 해보니까 타이틀하고 타이틀 플러스하고 좀 달라요 타이틀 플러스 좀 굵어서 한번 제가 가져와 볼게요 자 가져왔습니다 자 타이틀을 적용하실 때는 항상 비디오 트랙 2에 적용해 주십시오 두개가 겹쳐야지 그 글자가 나오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이거를 타이틀 1으로 넣으면 네, 밑에 영상은 안보이고 네, 제목만 먼저 나옵니다. 두개 차이 아시겠나요? 네. 위에 올리면 영상 위에 글자가 들어가고요. 밑으로 내리면 글자만 단독으로 나옵니다. 자, 다시 올려주시고요. 글자의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글자의 내용을 바꾸시려면 네, 화면 우측 상단에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달고나 라떼 안들기 어, 글자를 넣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글자가 네모로 나오죠.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폰트가 지, 한글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폰트를 한번 바꿔 볼게요. 지금 최근에 좀 인기 많은 것은 지마켓인데, 지마켓에 산스를 넣어 주니까 이렇게 나오죠. 근데 글자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네, 일이 커졌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글자의 크기를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사이즈가 있죠? 사이즈를 이용해서 한번 줄여보고요. 자, 색상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색상은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흰색 네모를 눌러서 바꿔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스포이드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색을 지정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스포이드를 한번 눌러보니까, 이런 원이 생기죠? 이 원을 가지고 달고 나니까 달고 나 색에 맞게끔 클릭을 딱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좀 과해요. 네, 설명을 위해서 그냥 저는 색상을 흰색으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트래킹은 글자의 간격을 뜻하죠. 지금 때 라는 글자를 중심으로 점점 음, 넓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 스플레이싱은 아래위로의 그 간격을 뜻해요. 예를 들어 제가 어, 슬기로운 방부석생활 이라는 글자를 넣었을 때 아래위의 간격을 뜻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아래위의 간격이죠. 슬기로운 입니다. 슬기로운. 자, 지금은 제가 퓨전 다시요. 음, 텍스트 효과를 넣어 봤고 이번엔 그냥 기본 텍스트 한번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가져와 주시고요 타이틀에서 달고나라 때 만들기를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폰트라고 안되어 있네요 어, 폰트 패밀리고요 폰트 페이스가 굵기를 뜻합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음, 저는 다운로드 받아던 글꼴이 좀 있어서 저 나름대로 막뭐 나눔 코딕을 했고요 글자가 조금 얇죠? 그래서 이 얇은 것을 좀 굵게 한 바꿔왔습니다. 지금 그릇에 포함되어 있는 글자는 이번에는 텍스트에, 어, 테두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지금 스트로크라는 것이 보이실거에요. 이 스트로크가 글자의 이런 테두리를 뜻하고요 사이드를 좀 조절해주시면 테두리가 생기는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테두리가 너무 강렬해지면 원래 가지고 있던 흰색이 침범을 받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주시는게 좋습니다. 아, 테두리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넣을 수 있죠. 네, 색상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스포이드를 눌러주시고요. 날고나 색상으로 바꿔봤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보이죠? 그래서 기본형으로 검은색이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잘 안보이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지금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는 빼주시고요. 네, 드롭 섀도우를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자, 드롭 섀도우는 지금 X축, Y축으로 네, 이렇게 그림자를 넣는 거예요. 어, 지금 달고나 할 때라는 그림자가 하나 더 생겼죠? 너무 과하면 글자를 두개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금씩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도, 어,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안 해봤는데, 어, 백그라운드라는 걸 한번 넣어볼까요? 온라인 스타 스타 하이라이트 어 들어가네요. 어, 지금 원래 글자를 넣을 때 자막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뒤에 백그라운드 배경을 넣어주는 걸뜻답니다 그래서 지금 코너도 조절 가능하고요. 오퍼시티 어, 어, 강렬하게 넣을 수도 있네요. 그다음에 높이 그리고 너비 너비 하니까. 자, 비슷해지고요. 네. 색상도 변경이 가능하네요. 끝까지 이제 달고나 색깔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예. 네. 어, 좀 괜찮나요? 어, 이렇게 해서 한번 테두리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텍스트는 지금 제가 앞에 건 지울게요. 처음에 나올 때 영상이 시작되고 바로 나올 때 바로 나오면 좀 어색하기 때문에 처음에 안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립을 제일 앞으로 당겨주시고요. 영상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서서히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서서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트랜지션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립을 눌러주시면 자, 클립 왼쪽 이 오른쪽 이 윗등에 점이 하나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점이 트랜지션을 넣을 수 있는 지점이고요. 잡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당기면 지금 클립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어둡게 나왔죠? 그래서 서서히 밝아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딱 해보면 서서히 달고 나았다 라는 글자가 만들어졌고요. 반대로 또 서서히 어두워지게 해볼게요. 클립을 선택하시고요. 아까 우리 배운 대로 점을 잡고 이번엔 왼쪽으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서히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글자 효과가 나왔어요. 자 이런 효과들은 우리 클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장한다고 들었는데 한번 이것도 끝 부분을 잡고 땡겨주시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영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끌고를 한번 다운로드 받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을 켜시고요. 네, 검색어에서 눈누라고 한번 검색해주세요. 눈누 눈누라고 하니까 지금 중간쯤에 눈누 네, 상업용 무료 폰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주시면 네, 지금 이 사이트에 연결이 되고요. 어, 모든 폰트에 적용, 문구를 입력해보세요. 라고 나오네요. 우리가 테스트로 입력을 하면 눈누에서 예시 글꼴을 먼저 보여주나봐요. 그래서 달구나 라떼 만들기라고 입력을 하니 좀 새로운 글꼴이 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것들은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어, 좀 레코체라는 게좀 재밌을 것 같아요. 레코체를 네, 레코체 글자 위에서 클릭해주세요. 자, 다시 여기서 한번 더 테스트해 보고요. 음, 이런 글씨가 나오는걸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해당 어, 웹페이지 연결됩니다. 여기서 무료 글꼴을 배포했지만 글꼴을 배포한 이유가 이 회사를 소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지금 저는 잘 찾아야 됩니다 레코체 폰트라고 아주 작게 나와 있네요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글꼴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글꼴을 적용하실 때는 대부분 상업용으로 무료됐다고 라 표시가 되지만 간혹 우리 글꼴이 어디서 왔는지 어 크레딧을 통해서 밝혀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제한사항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